시면에 물든 에아나드 도서관은 인스턴스 던전으로 서버 통합으로 5인의 파티원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던전입니다. 모집 찾기를 통해 파티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하루 3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던전은 총 4마리의 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내 사항에 3넴이라고 적힌 것은 세번째 보스까지만 잡고 던전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넴까지는 장점이 낮아도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고 일부 유저는 빠르게 3판을 끝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거 3냄까지 하는걸 추천합니다. 던전에 입장하면 잠시 인원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도핑을 해야 합니다. 도핑은 영광의 장과 숙성 갈비살 모듬구이, 그리고 달빛 담은 과즙 음료 이렇게 세 개를 해야 하며 던전 내에선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장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파티 구성은 일반적으로 힐러와 근딜이꼭 필요하고 그외 다른 딜러를 모집합니다. 만약 장비가 좋으면 힐러만 있어도 됩니다. 첫 포스의 패턴은 1페이지와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2페이지가 나오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라마하 반지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2페이지에서 소환되는 멍멍이를 잡으라는 퀘스트를 진행할 때 빼곤 본 적이 없습니다. 1페이지에서 주의해야 할 패턴은 보스의 몸에 빨강, 파랑, 초록의 구체가 생기며 주변에도 동일한 구체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보스와 같은 색상의 구체로 이동하면 됩니다. 만약 구체를 먹지 못했거나 다른 색상을 먹으면 다음 패턴의 공격에서 추가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스를 잡은 후꼭 루틴을 해주세요. 일부 아이템은 본인이 루틴을 해야 습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보스는 바닥에 블록이 없는 장소에서 가만히 서있으면 캐릭터가 얼어붙어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이어지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끝쪽에 위치한 곳에서 세계로 나뉘어진 전기장이 생성되어 맵을 지나가는데 항상 확인하면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세계가 동시에 나오면 맞아야죠 뭐. 세번째 부스는 1페이지에서 잡는 것이 좋으며, 2페이지로 넘어가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1페이지는 딱히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진 않지만, 땅의 표시가 나타난 후 사용하는 스킬은 꼭 피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킬을 누군가 맡게 되면 바로 2페이지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페이지에서 보스에게 실드가 있는 동안은 근접공격을 제외한 모든 공격의 면역인 상태이므로 근접공격으로 실드를 제거하고 잡아야 합니다. 또한 수호자를 주기적으로 소환하여 엄청 귀찮아집니다. 파티 구성에서 근딜이 없는데 이페이지로넘어갔다고요 화이팅! 사념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한 명이 해야하는 역할이 존재합니다. 보스방으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스패턴에서 나오는 균열을 막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역할은 원거리 딜러가 하는 편입니다. 균열 근처에서 I키를 눌러 지팡이를 땅에 꼽으면 되며 지팡이가 충전이 되면 F키를 눌러 다시 좋아 다른 균열을 막으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몇번 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균열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쫄몹이 나오기 때문이며 그냥 내뿜면 엄청 쌓이게 됩니다. 하나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외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활력이 증발하기 때문에 포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팡이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중앙에 모여서 보스를 때리면 됩니다. 에서 가장 어려운 패턴은 보스 몬스터가 빙글빙글 돌면서 레이저를 쏘는 패턴입니다. 보스 몬스터가 정면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뒤로 이동하여 함께 돌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내용은 보스한테 딱 붙어서 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도는 속도가 빨라서 크게 돌면 못 따라갑니다. 레이저 패턴이 나오기 전에 보스 몬스터가 콩벌레처럼 몸을 동그랗게 만든 후 사용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띠해야 합니다. 균열에서 나오는 몬스터는 랜덤하게 다르며 고서가 나오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서는 날아다니는 책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근거리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 면역효과가 있는 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므로 근디이 빠르게 처리를 해야합니다. 도서관 단전을 세판 돌면 고정적으로 200골드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며 추가적인 아이템을 습득하면 수입은 더 높습니다. 또한 서구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장비 파밍 혹은 스와템을 구하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스왓템으로 양손 둔기, 양손 지팡이, 방패를 사용하니 혹시 먹게 된다면 분해하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 던전은 보스 차치에 관한 일을 퀘스트가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클리어되기 때문에 첫판에서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벨을 올리고 싶은 특성을 착용한 상태로 클리어하면 빠른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부특성만 3개 들고 오면 욕먹으니 주의하세요. 끝